자, 오늘 교육할 목차 한번 볼게요. 어, 첫 번째 알레르기란 뭔지 공부하실 거고요. 알레르겐이 뭔지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전문가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죠. 화장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고객들이 요즘 이렇게 질문하세요. 법이 2019년부터 시작이 돼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이 성분은 뭐냐라고 여쭤보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션셜 예전에는 뭐, 라벤더, 라벤더 꽃 오일 이렇게 막 표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옆에 요즘은 리모넨 일랄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라벤더를 갖고 와서 라벤더가 100% 퓨어 순수한 100% 에센셜 어, 오일이라고 해놓고 이거 왜 이런 성분을 같이 첨가를 했느냐라고 따지는 고객들이 계세요. 이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왜 이런 성분들을 표시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성분에 대해서 이, 이 법이 바뀌면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서 표시한 것들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사로 이런 컴플레인들이 고객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걸려왔어요 왜 이런 성분이 넣고 내가 다니는 스파이 원장님은 모르시더라 이게 뭔지 모른다 이 성분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계속 답변을 많이 그동안 해드렸어요 요즘 고객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성분이 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하죠.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전성분을 다 확인하잖아요. 어, 고객들이 이제는 그냥 어, 광고를 보고 예쁜 모델이 그 연예인이 광고한다 해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 이름 없는 화장품도 이름 없는 제품도 구매해서 전성분을 다 보고 착한 화장품인지 한 성분인지를 보고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 화장품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고객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이 화장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에센셜 오일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 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란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항원, 항원이 뭐냐면 내 몸에 없는, 항체가 없는 외부의 물질이에요. 외부의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이 항원이 인체에 접촉을 했어요. 내가 먹거나 피부에, 피부에 닿았거나 호흡기로 들어갔거나 눈에 들어갔거나 이랬을 경우에 어떤 염증 반응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염증 반응은 일단 알레르기의 특징이 눈에 뭐 들어가면 비비죠. 그리고 빨리하게 염증을 일으키죠. 각막이 염증을 일으키죠. 피부가 안지러워서막 긁죠. 긁으면 안 긁으면 염증 수치가 더 높지 않을 텐데 가려. 일단 알레르기가 발생되면 가려워서 막 긁어요. 긁으면 얘가 터져요. 그냥 터지면서 염증이 발생이 돼요. 어, 그리고 이 속으로 먹었을 때 소화기 계통 속에서 염증이 발생되기도 해요 이때는 목급이니까 통증으로 나타나거나 쇼크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반응들 이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염증 반응이에요 내 몸에 항체가 없어서 어떤 항원이란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는데 이 항원에 대한 내 몸에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면역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부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거부 반응은 14일 정도가 지나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14일 이후에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한 15, 14일, 한 2주 정도는 쓰지 마세요. 2주 후에 다시 쓰셔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주 정도 후에 다시 썼을 때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내 몸에 항체가 생긴 거예요. 이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이제 처음 만나는 S&C 오일, 캐리 오일을 브랜딩 했어요. 특히 우리가 그어 브랜딩 오일 같은 경우 어이 바디오일로 살빼기 용으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때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어요. 그러면 14일 후에 가라앉은 다음에 또 발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바르기 전에 먼저 귀뒤 귀디, 네, 팔꿈치 안쪽 발라놔 봐요. 여기에 발라놓으면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있게 되면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14일 후에 또 발라봐요. 그럼 알레르기가 없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는 발라도 돼요. 근데 나 계속 14일 후에도 나타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영구히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알라르, 알레르겐이 항원이에요. <웃음> 쉽게 얘기하면 알레,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를 발생시키는 항원체, 항원 외부에 있는 내 몸에 없는 내 몸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원을 알레르겐이라고 해요. 이 알레르기는 굉장히 다양한 식물 이런 식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로즈마리, 뭐 라벤더, 뭐 바질 이, 이런 식물들 식물 속에서도 다양한 식물 속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에센셜 오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로즈마디에서 애슐슐를 추출하죠. 라벤더에도 리날루, 리모넨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이에슐 이 허브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 알레르기이라고 하고 항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니 이 비만세포, 그러니까 마스터셀이라고 하는 이 비만세포, 어, 마스터셀이에요. 비만세포가 치지방, 말구요. 네. 네. 마스터셀이라고 하는 세포를 우리 비만 세포라고 해요. 한국말로. 이 마스터셀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잘, 보, 여기 볼게요. 여기 마스터셀이에요. 이 마스터셀에 보면은 얘가 시타민, 시타민을 방출을 하는 거예요. 왜 방출을 하냐. 알레르기니라, 알레르겐이라고 하는 항원이, 항원이 여기에 딱인치가 되면 노란 거 보이시죠? 이 노란 거. 평상시에는 마소셀이 이렇게 있어요. 어, 항원이 인지되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얘는 항원이 지금 인지가 됐어요. 딱 인지가 되는 순간에 여기에 과립 속에 과립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히타민, 뭐 단백질 분해 효소, 뭐 해파리,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갖고 있는 주머니들이 있어요. 이 과립체를 터뜨려버려요. 터뜨리게 되면은 여기에 히타민들이 쫙 발생이 돼가지고, 이 히타민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발동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들이 발동이 돼서 이 항원체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민들이더 많이 발생이 되면 더 많은 우리 몸에 있는 항, 항, 그, 그 면역시스템들, 면역시스템들이, 림프들이, 백혈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제거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나타나는 반응,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가 생기, 생겨서 병원에 가면 항시타민제를 처방하죠.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너무 가려워서 막 병원 가면은 항그 시타민제를 복용하면은 가라앉는 경우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항시타민제라고 하는 것이 방출되는 이 시타민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제시키지 마.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염려마 가리 터뜨리지 마,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알레르기 치료약이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어, 지속적으로 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이 되면 어떤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기지 않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식약청 고시된 25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잖아요. 그 25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을 가지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원료들을 피부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넣는 거예요. 번호를. 예. 이제 이 사람이 접촉을 가장 많이 한 것들이 뭔지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떨어뜨려 놔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붙여놔요. 그리고 이제 한 14일 정도가 지나거나 어, 짧으면 이틀 정도, 24시간에 48시간 정도 붙여놓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주 동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딱 열어보면은 어느 부분에 알레르기가 발생되는지 어떤 성분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항원, 항원, 알레르겐, 동일한 거예요. 알레르겐, 알레르겐의 어떤 알레르기 발, 알레르기가 발생되는지 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복용하거나 또는 화장품을 선택을 할때 본인이 스스로 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안 먹고 안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의 알레르기가 있다고 라 하면 은 리모넨이 들어가 있는 에슈니슈얼 오일을 사용하지 않겠죠. 또 리모넨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겠죠. 왜냐하면 리모넨 성분들은 대부분 레몬이나 오렌지 이런 과일의 껍질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근데 이 알레르기도 유전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어, 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평생 가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도 있고 아빠에게도 있고 또뭐 고모에게도 있고 뭐 누나에게도 있고 아, 저기 형아의 형애기도 오빠 에기도 있고 애기 에기도 있고 다른 가족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집안은 전체가 고등어를 못 먹는 집안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또 어떤 집안에서는 어 땅콩을 못 먹는 유전적으로 땅콩을 못 먹는 그런 집안도 있어요 유전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땅콩이, 아버지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내가 100% 그 유전이 나한테 올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7살, 7살 되기 전까지 땅콩을 먹이고, 7살 되기 전까지 알레르기를 발생할 수 있는, 영원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족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분을 먹여보는 거예요. 7살 전까지.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7세까지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항원에 대한 항체를 7세까지 다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7세 이전에 내가 이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 많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긴다. 아토피가 생긴다. 우리 보통 7살까지 생기는 아토피는 대부분 알레르기 반응들이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그 성분의 어떤 알레르기엔의 피부에 접촉이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7세 이전에 먹여보고 이것이 항체가 생기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세까지 최대한 조금씩 이유식을 통하거나 음식을 통해서 먹여서 이 아이들이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수시면은 알레르기가 없어야 마음껏 어디 가서 땅콩을 먹을 수도 있고 고등어도 먹을 수 있고 복숭아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어떤 심리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숭아를 샐러드 껍, 껍질을 다 까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줬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샐러드에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을 썰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어, 샐러드 속에 복숭아 껍질을 까서 썰어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 껍질을 보는 순간에 긁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숭아에 노출되거나 만지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는데도 복숭아를 보는 순간에 얼굴이 빨간해져요온 피부가 빨간해지고막 가렵기 시작해서 긁고 있어요 긁는 것은 피부가 붉어지면 은 수분이 증발되죠 얼굴이 빨간해지면 수분이 증발되기 때문에 되게 가려워요. 그래서 애기들이 피부가 빨간해지면 막가려워 긁잖아요. 네, 그럼 긁으면 다 터지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는 라걸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꽃가루 알레르기, 진균, 세균, 바이러스 알레르기, 기생충, 곤충, 진드기, 동물, 약, 우리가 먹는 약, 뭐 음식, 화장품 이런 기타 굉장히 다양한 알레르기 성분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종류들 보면 꽃가루들 많죠. 보통 우리가 수양버들 꽃가루 아시죠? 아, 수양, 아, 봄 되면 수양버들 꽃가루가 하얗게 확 날리잖아요. 그럼 재채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돼지뭐 쑥, 뭐 민들레우씨, 뭐돼지풀 이런 미역지 기타 굉장히 많은 이 식물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에센셜 오일을 처방할 때, 어, 보통 그 어, 꽃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들을 처방할 때좀 주의를 하죠. 하지만 이분이 그, 모든 이 알레르기가 이 꽃에만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어, 패치 테스트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스윗 알몬드나 호바에다가 호 이제 이를 꽂히면 카우말 점원, 뭐, 로즈, 뭐, 네롤리, 자스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혼합을 해서 이제 귀뒤나 팔꿈치 안쪽에 이게 발라가지고 한 48시간 이틀 정도 후에 아무 반응이 생기지 않으면 알레르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균, 세균, 바이러스 알레르기 비어요 특히 이 곰팡이균은 진균이죠. 칸디다균도 진균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항문이나 여성들의 질에 이 칸디다 진균이 이제 이게 간염이 되거나 면역이 떨어져서 얘가 활성화가 되면 엄청 가려워서 긁잖아요. 뚱뚱 부어버리잖아요. 병원 가면 보통 진균 곰팡이균이라고 하는 게 칸디다균인데 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칸디다균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피곤하면 이 칸디다균이 더 많이 그 점막 부분에 서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톱에도 되게 많이 살아요. 진균들이. 네. 그리고 손톱으로 긁으시면 더 심해지죠. 세균이나 바이러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곤충, 어떤 사람 모기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저희 남편은 똑같은 모기가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웃음> 저는 모기 물리면 퉁퉁 부어올라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괜찮은데 저희 딸이 또저닮아가고 퉁퉁 부어올라 버려요. 네, 이게, 이게 모기에 대한 알레르기. 더 많이 붙는 사람이 있고 덜 붙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방, 나방, 가루 날리는 나방 있죠. 피부에 노출됐을 때. 알레르기, 두드러기처럼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드기 알레르기, 네, 먼지, 이불, 쇼파 같은 데 이런 진드기 되게 많이 있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되기는 자주 이제 이 침대, 침대보라든지 이불 같은 것들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진드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아로마 테라피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자외선, 선샤인이 제일 좋아요. 네, 예, 햇빛에 말리거나 이불을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햇빛에 바싹 말릴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동물 알레르기 있죠?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 예, 뭐 재채기를 하거나 피부가 긁, 가려워서 긁거나 털로 인해서 생기는 반응들입니다 털은 조금만 피부에 닿아서 있으면 너무 가려워서 보이지도 않은 털을 떼려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예, 붙어있을 때 가려운 증상을 유발하니까요 약도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알레르기 되게 많죠 저도 항생제 알레르기를 경험을 해봤는데 턱이 부어서 소변을 못 봐요. 이뇨제 맞으면 이제 소변 보고 또 다시 이제 막 퉁퉁 부어서 피부에 염증들이 막 올라오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들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는 기 너무 많은 특히 밀가루. 저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데 어 유전적으로 한국 여성들의 삼 분의 일이 유전적으로 그냥 DNA에 어이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알레르기 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밀가루만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들이 피부가 이 가려워서 이게 긁어요. 좁쌀만 하게 톡톡톡 튀어 오르면서 엄청 가려워요. 그래서 눈곱도 막 끼고, 예, 피곤하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최대한 먹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 보리에도 글루텐이 들어있죠. 쌀, 뭐, 계란 흰자, 네, 뭐 우유, 땅콩, 새우. 아마 어릴 때그 계란 흰자에 대한 알레르기 있었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성장해서 먹었을 때는 괜찮은 분들은 항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곱 살 전에 이런 음식들을 먹어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아예 유전적으로 d n a 소에 속에 그렇게 글루텐 같은 성분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화장품 알레르기예요. 특히 인공향에서 알레르기가 가장 많아요. 화장품 부작용하면 은 인공향, 모조향이라고 하는 인공향입니다.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올린 인공향에 대한 알레르기가 가장 많은데 이제 화장품 표시에 인, 그동안 인공향 때문에 화장품을 만들 때 화장품에 향을 안 넣으면요. 향을 덮어씌우지 않으면 계면활성제 냄새가 좀안 좋아요. 화장품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 냄새를 덮으려고 인공 향을 유화를 하는 거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공 향에 들어 있는 그 25가지의 성분들로 인해서 피부에 알레르기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 화장품 독이라고 해요. 또 그것을 또 화장품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천연 성분의 향기 성분에는 대부분 그런 성분들이 있어야 향기를 내니까요 그런 성분이 없으면 향기를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 에센셜 오일을 천연향을 넣더라도 넣더라도 표시해라 라고 하는 것이 식약청의 고시입니다 그래서 이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 그러니까 이 모조향, 인공향 때문에 생기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천연향에도 있기 때문에 천연의 성분일지라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계면활성제들 보존제, 색소 이런 것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네 번째, 화장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식약청에서 어떻게 고시해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고, 회사에서, 제조, 허가를 받은 회사이죠. 네, 벤자룡은 화장품 제조회사입니다. 에운셜 네. 아, 오일 제조에서 별도로 허가를 안내 주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회사로 허가를 받아서 제조회사예요.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어, 생산하고, 생산하고, 대한화장품협회에 등록된 화장품을 화장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아, 이 에센셜 오일을 화장품으로 등록하는 예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에센셜 오일의 추출 원료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화장품으로 등록된 이 에센셜 오일들이 피부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 화장품으로 등록했습니다. 캐리오 오일들 피부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 화장품으로 등록했습니다. 자, 이 에센셜 오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식물에서 이렇게 추출된 것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 이 원료라고 하는 것은 에센셜 오일이 사실 원료죠. 캐리오 오일 단독으로 원료죠. 여기 있는 많은 에센셜 오일들이 다 원료예요. 사실은 원료. 이 원료는 공산품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식약청에서는요. 원료도 피부에 바를 거면 화장품이 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9년 이전에는 저희가 이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한 제품들을 화장품으로 등록하려고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식약청의 답변은 늘 똑같아요. 계면활성제를을 섞었습니까? 계면활성제를 넣어서 물과 기름을 혼합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다. 우리 오일과 오일을 브랜딩했을 뿐이다. 그럼 화장품 아니에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이 법이 제정되면서 화장품법이 제정되고 맞춤형 화장품이 신설이 되면서 이 식약청에서 이 화장품법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기 시작을 했고 원료도 피부에 바르면 화장품이다라고 화장품으로 다 등록했어요. 네. 피부에 사용하지 못하는 육합지수 글로블로스 이런 것들은 시트로네랄, 시트로네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피부에 안 바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공산품이에요. 하지만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과 캐리오일들은 화장품으로 화장품 협회에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션셜 오일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에션셜 오일과 캐리오일들이 화장품으로 등록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화장품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피부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되셨죠? 천연, 인공합성 성분 모두 이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울며 겨자 먹기로 <웃음> 네 어, 그 많은 것들을 다 등록하고 화장품의 종류보다 에센셜 캐리어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한 100여 가지의 어, 제품들을 다 화장품을 등록하고 세명의 직원이 이것만 관리합니다 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장품 회사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소규모로 작게 하는 건 쉽지 않고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화장품학과 출신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다행히 화장품학 석사이잖아요. 화장품학 석사, 네, 화학, 네, 그래서 어, 이 저와 또 화장품학과 출신들 또 생명공학 출신이 세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건 크게 확대를 했는데 보이실까요? 네, 크게 확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자,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거 제가 확대해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전성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들어있는 전성분은 브랜딩 s 예요 예전에 슬림 S. 네. 슬림 자, 슬림 자를 못쓰게 해서 <웃음> 화장품에 슬림 자도 못 써요. <웃음> 네, 메디 자도 못 쓰고요.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의, 의, 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못쓰게 해요. 화장품에.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그 유명한 슬림 에스를 브랜딩 에스로 지금 바꿨고요. 이 브랜딩 에스 전성분을 한번 볼게요. 센티드 제라늄 오일이 뭐냐면, 이 센티드 제라늄 오일이 그리기로, 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센티드 제라늄 오일이 제라늄 버번이에요. 아 그리고 광향 오일이 패출리 에센셜 오일이고요. 자, 회향유가 스위트페네입니다스윗페네 그리고 어, 레몬글래스 잎이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에센셜 오일인 거죠, 그렇또네 가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동일양. 오가가브랜딩에스예요 자, 근데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 있는 요네 가지 에센셜 오일에 들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도 이어서 퍼센트 순서대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자, 퍼센트 순서대로 기록하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요네 가지 에센셜 오일에 제일 많이 함유된 성분이 바로 시트랄이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로네롤이 함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라니올이 함유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모넨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리나일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유제놀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렇게 총 6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성분이 여기 이 4가지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는 라 말이에요 그러면 뒤로 잠깐만 넘어갈게 요 여기 보시면 에센셜 오일들이에요 이 에센셜 오일들의 자,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자, 레몬글래스 에센셜 오일을 쭉 따라가면 시트랄, 제라니올, 유제놀, 시트로네롤, 리모에 리날루,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고요. 어, 그리고 제라늄 오일이에요. 빈정 제라늄 오일, 센티드 제라늄 오일, 리날루, 시트로네롤, 제라니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넬 스윗, 볼게요. 회향유라고 아는 패널 스윗은 리모넨과 일랄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츄리 오일 여기 있네요. 네, 광각향유, 광각향 오일. 자, 여기 페츄리에슐슐 오일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웃음> 네. 그러니까, 어, no 알레르기란 뜻이에요. 난 알레르기란 뜻이에요. n slush a 라고 표시된 것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전혀 없다. 패츄리 에션쇼에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딩 S에 있는 요 전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이고요. 어, 그리고 보타닉 페이스 에센스 블루를 한번 볼게요. 자, 블루 보면. 보타닉 페이스 에센스에는 블루라고 되어 있어요. 블루 한번 볼게요. 어 여기에 이제 이름에 로만 블루 프랑킨센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이 성분 성분명을 딴 거예요. 성분명을 땄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 있는 블루 카오말 점원 블루의 명을 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카오말 여기 네. 어, 마트리 카 카리아 오일, 여기 14.4% 정도. 카우마일 전문 블루가 14.4%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14.4%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름을 땄을 때는 그 퍼센트를 꼭 공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어, 캐리오일을 한번 볼게요. 해바라기씨 오일, 선플라워 오일이고요. 서양고추나물 서양 추출물, 그 다음에 포트라미 골드꽃 서양 고추나물은 인트존 그 워트예요. 그리고 포트라미, 고, 고, 포트라미 골드꽃은 칼렌줄라이고요 금자나꽃인 거죠. 담구어소리 냈죠. 선플라워. 이게 이제 달맞이꽃 오일 이브닝 프라임 노즈예요. 근데 여기에 총 여러분이 봤을 때 캐리오 오일이 네 가지처럼 들어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는 선플라워 오일을 별도로 넣은 게 아니라, 여기에, 어, 이 서양고추 나무 추출물, 그러니까, 세인트 존 워트라는 꽃과, 어, 이 칼렌슐, 이 금전화 꽃을 선플라워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에 담그어서 우려낸 인퓨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안에 성분은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인트 존 워트 캐리 오일에 보면은, 전 성분이 해바라기 씨 오일과 서양 고추 나물 추출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웃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에션셜 오일은 라벤더 꽃 오일, 그 다음에 카우말저원블 오일이고 카제프트 오일,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 로즈 오도얘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있는 이 에션셜 오일 네 가지, 캐리오 오일에는 안 들어있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안 들어있다. 하지만 이 에센셜 오일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향기 성분이니까 당연히 들어있겠죠 안 들어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베이스 노트 쪽에는 많이 안 들어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 빨리 증발되는 탑 노트 미들 노트에는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리모넨 리날룰 그다음에 시트로네롤 제라니올 유제놀 파네솔 요런 그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만이라고도 되어 있죠. 여기 로만, 로만도 카오마일 로만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 케오마일꽃 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오마일 로만이 얼마가 들어있냐? 바로 8%가 들어있다. 총1 m 리에 8%가 카오마일 로만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캐리오일은 마카다미아 씨 오일. 마카다미아 캐리오일이고요. 아보카도 오일, 포트마리 골드 꽃 오일 들어있어요. 포트마리 골드 꽃 오일이 아까 금자나 칼렌줄라 캐리오일이죠. 근데 이 포, 포, 포트마리 골드 꽃 추출물은 어디에서 우려냈냐면 해바라기 씨 오일에 우려넣기 때문에 인퓨저이죠. 그래서 해바라기 씨 오일도 함께 전성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료 속에 들어있는 부분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캐리 오일이 생각지만 들어가는데 그 포트마리 골드꽃 오일이 칼렌줄라 인퓨저잖아요. 거기에 바로 선플라워 해바라기 씨 오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표시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센티드 제라늄 오일, 에션셜 오일. 네. 그 다음에 농나무이 오일은 화이트 캄포 에션셜 오일이에요. 카오말 꽃, 카오말 로만이고요 아트라스 시다목부 오일은 세다우드에센셜 오일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네롤, 제라니올, 이네 가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에센셜 오일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볼게요. 화장품에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총 25가지예요. 이것이 한국식약청에서 고시한 성분이에요. 네. 1번부터 시작을 해서 25가지 식약청에서 고시한 성분인데, 에션셜 오일에, 벤자롱 에션셜 오일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식약청에서 고시한 25가지 중에 총 11가지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11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총 11가지 성분만 벤자롱 에션셜 오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롱 에션셜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향을 좀 두드러지게 만드는 향이기 때문에 사실 에션셜 오일은 많이 안 들어가 있고요. 어, 특히 화장품 만들 때 보존제로 많이 쓰는 게 벤질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에션셜 오일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시트랄 볼게요. 시트랄은 과일의 껍질, 특히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카제풀 라인, 어, 화이트 어, 그리프프루 같은 그런 과일의 껍질 속에 대부분 시트랄이 들어있어요. 시트랄 한번 볼까요? 에슈셜 네. 오일 한번 볼게요. 에슈셜 오일 여기 보시면 에슈셜화이 벤드랑 화이트, 그래프프루트, 오일, 한번 자몽껍질에 추출된 거죠. 요 시트랄 들어있죠. 요 시트랄. 그쵸? 렇죠 시트랄 있는 곳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트랄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거, 빨간 거 보이시죠? 저 따라오세요. 네. <웃음> 네 시트랄 여기도 들어있어요. 시트랄이 바로 바질 애션셜 오일에도 시트랄이 약간 그 화하고 상큼한 바질이 약간 상큼하잖아요. 상큼한 향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게 시트랄입니다. 또 어떤 애쉬온쇼일의 시트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시트랄이 있죠. 네, 시트랄이 어, 시트로네, 시트로넬라에도 시트로넬라에도 시트랄이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씨드 오렌지에는 시트랄이 없고요. 어, 유자아이션셜 오일에도 시트랄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네, 팔마로사에도 시트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프랑킨센스에도 시트랄이 네,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니까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시죠 시트랄은 과일의 껍질에서 많이 추출하는데 모노테르펜유에서 빨리 증발돼요 향기가 보통 이렇게 상큼하고 좀 달달하고 시원한 향들이 대부분 빨리 증발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 빨리 증발되지 피부에 남아서 이제 흡수되는 경우이고요. 어 특히 이게 소화를 촉진시켜주거나 침샘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제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놀. 이 유제놀은 인공향수의 아주 기본적인 성분들이에요. 이 유제놀이 어 그리고 이 통증을 완화하거나 진통 효과가 있고요. 과일이나 스파이스류 같은 데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유제놀입니다. 특히 유제놀 하면 바닐라 향, 그래서 음료수에 많이 넣고, 첨가하고, 또 육류를 원료라는 음식들, 가공, 육류, 육가공 식품들에게 이 바닐라 향이 나는 유제놀 성분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제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 유제놀 성분이,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지되어 있는 경우는 먹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유제놀이 있는 애션쇼를 한번 볼게요. 유제놀 여기 보시면 넛메그의 유제놀이 들어있고요. 넛메그 그리고 네, 라벤사라의 유제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제놀 그리고 레몬글래스에도 유제놀이 있고요. 로즈오또에도 유제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조인에도 유제놀이 있고 네, 삼국화에도 있고요. 그리고 어, 아이소유제놀 한번 볼게요. 아이소유제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음료나 과자, 케 만들 때 많이 첨가하는 바나나향, 인공향제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특히 유제놀을 많이 가열시켜서 추출하기도 하거든요. 이데이 에센셜 오일은 넘맥그에 들어 있어요. 넘맥그에 다른 곳에는 아이소유제놀이 아이소 많이 들어 있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아이소유제놀이 어디에 많이 들어 있는지 거의 거의 없고요. 천연 에센셜 오일은 많이 없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네, 벤조인의 아이소유제놀이 들어 있고요. 넘맥그 에센셜 오일에 아이소유제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유제놀의 이 아이소유제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벤조인과 넘맥를 사용을 피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벤, 근데 보통 이 천연 내셔널 오일에 알레르기 반응은 많이 나타나는 결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넘맥, 벤조인은 다른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넘맥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자벤 벤질사일 사일리실레이트, 벤질사리실레이트는 좀 달달한 향기가 나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변색을 방지하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인공, 인공적으로 인공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 벤질살리실레이트는 화장품에 사용을 했을 때 면역계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는 내분비 교란을 유발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일랑일랑에 들어있어요. 일랑일랑에. 그래서 일랑일랑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일랑은 일랑 달달한 향기죠. 꽃향기죠. 그다음에 어. 네, 제라니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라니올은 장미향, 홍차향을 대표하는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알콜 성분으로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제라니올이. 그래서 제라니올이 들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보면은 네, 네롤리에 들어 있고요. 제라니올이 그리고 라임 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글래스에도 있고요. 많이 들어있죠. 레몬에도 있습니다. 네, 달달한 향기가 나는 로즈오또에도 제라니올이 있고요. 많이 사용했을 때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바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니올 성분이 들어있는 이에센셜 오일들을 우리는 페리오 오일의 적정량 브린딩이 사용하고 있죠. 브라투스 시미티아이에도 있고요. 네, 일랑일랑에도 있고 잣나무 그다음에 자스민에도 들어있고요 제라늄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네, 키로시드에도 있고, 네, 여러 군데 들어있죠. 좀 달달한 향기가 나는 에센셜 네, 오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파네솔를 한번 볼게요. 자, 파네솔은 어, 꽃향이에요. 꽃꽃 추출된 에센셜 오일에 좀 들어 있는 편이고 천연 알코올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여드름 지성 지성 피부나 또 피지를 조절하거나 블랙헤드를 제거할 때어이 파네솔이 들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원액을 썼을 때는 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캐리 오일에 또는 아로마 매직 크림 베이스 크림에 브랜딩에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안에 소리 들어 있는 에센셜 오일들 보겠습니다. 네, 네롤리에 들어 있는데요 꽃향이니까 네. 그리고 로즈마리에도 들어 있고요. 제가 못 찾아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음> 네, 여러분이 아마 저거 더 빨리 보실 것 같습니다. 헬마 로사에도 들어 있습니다. 꽃향 성분이 나는 어팔마로사도 약간 장미, 잔향이 장미 향기가 나는 게요하네솔 향기입니다. 자 리날루 성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리날루는 꽃이나 과일 껍질에 수출된 특히 어 꽃에 서 수출된 에션쇼일과 과일 껍질에 수출된 에션쇼일의 대부분 리날루 성분이 들어있어요. 좀 새콤달콤한 느낌이 나는 그런 향들이에요. 어 그리고 이 향은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그래프 프로 화이 오렌지 스위뭐 이런 유차 에센셜 오일들 네롤리 향들 맡으면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졸리죠 그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여기 취했으면 생각이 안 나서 명상할 때 너무 좋은데 기억력이 잘안 생기죠 <웃음> 네그 기억력 안 생긴다고 명상 안 하면 안 되니까 좀 생각을 비워내야또 채워지니까요. <웃음> 자 그리고 벤질벤조 에이트예요. 이는 에스테르 성분이에요. 살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식품과 화장품에 천연방부제로 많이 쓰죠. 별도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화장품 만들 때는. 하지만 우리는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이기 때문에 에슈셜셜 오일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성분이 벤질벤조 에이드, 에이트가 들어있는 이에슈셜셜 오일들을 이제 천연방부제로 사용하거나 할때 사용을 합니다. 특히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자스민이라든지 벤조인, 일랑일랑, 뭐, 시나몬 잎프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시트로네롤 한번 볼게요. 시트로네롤, 달콤한 향기가 나고요. 식은, 식품 청가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별도로. 그러니까 모조향을, 모조 성분, 인공합성 성분들을 만들어서 첨가하는 성분들인데, 저희 이제 그 성분을 안 쓰고 에애온슈를 쓰니까요. 페르핀유의 대부분, 이날룰 성분, 인모네디 이날룰 다 들어있어요. 대부분 들어있어요. 지라늄 로조또 같은 꽃향, 과일류, 생강향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시트로네롤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리모넨 성분입니다. 리모넨은 식욕을, 식욕을 증진하거나 피로를 회복하는 성분들이에요. 힘신을 안정시키죠. 특히 리모넨 성분은 암을 예방하거나 체지방을 분해하거나 발모에 쓰거나 해서 과일의 껍질이나 침엽수, 특히 모노테르핀류에 굉장히 많이 함유된 것이 리모넨 성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분들을 보면은 리모넨, 리랄룰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리모넨, 리랄룰 리모넨, 리랄룰 리모넨 쭉 <웃음> 대부분의 에시오셜 오일들이 리모넨, 리랄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리모넨 성분만 들어있는 에시오셜 오일도 들 있는가하면 대물 리모넨과 리랄룰 성분이 대부분 이렇게 티트리, 라벤더뭐 이런 오렌지 스위부터 많은 에시오셜 오일들이 대부분 리모넨, 리랄룰 성분들이 대부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어, N 슬, 슬러시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미르 에센셜 오일과 어, 그리고 베티버에센셜 오일과 어, 그리고 패츄리 에센셜 오일 그 다음에 요즘 신제품으로 나온 나드 에센셜 오일은 안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 카레웨이 신제품 카라웨이와 나드 에쉬온슈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웃음> 저한테 질문이 네, 요즘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분이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너무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자료는 이렇게 많아요. 네, 근데 하나하나 시,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빠르시, 빠르게 제가 중요한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파라웨이는 미들로트예요. 1 0 m l 병에 담겼고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리모넬, 일랄룰, 제라니올이 들어있어요. 사실 이런 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서워서 아로마테라피 못하면 바보죠. 근데 <웃음> 향기 네. 성분이 알레르기, 근데 화장품도 쓰지 말아야죠. 화장품은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번 더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모하고 계시죠? 네. 방법, 추출하는 방법은 카라웨이는 중류법, 수증기 중류법으로 추출했고요. 열매 종자, 씨, 씨, 씨, 열매에서 어, 어떻게 생겼냐면 꼭 그, 그 당근씨처럼 생겨 당근씨 보셨죠? 당근씨처럼 생겨요. 수입페네씨처럼 생겼어요. 생겼어요. 당근씨, 캐로 우리가 보통 당근씨나 뭐수입페네씨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 카라웨이, 캐러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러웨이 오이 열매 오이라고 하는데 여기 시 의시도 비슷하게 생겼고 모양도 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원산지는 헝가리, 핀란드, 이집트 쪽에서 많이 생산하고요. 색상은 무색에서 갈색을 띠는 노란빛의 투명한 액체예요. 향기의 특징은요. 좀 따뜻하고 매운 향기가 나요. 그리고 달콤하고 레몬과 같은 과일향이 아주 살짝, 살짝 납니다. 그리고 신선한 레몬의 느낌과 또 우디, 아로마틱, 따뜻함, 매운 느낌, 허브, 오리엔탈, 남성적, 예. 어, 스윗 허벌, 스파이시, 이런 향들입니다. 자, 유기농 인증 받았습니다. 네. <웃음> 유기농 인증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애션쇼 유기농 인증 안 해주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미국 유기농 인증, 뭐 우리는 호주 유기농 인증, 이런 유럽의 유기농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을 합니다. 카라웨이는 미들노트이고요. 네. 어, 특히 이 매천년가 수천년가 요리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요. 피부를 되게 밝게 해요. 효과가.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부은 곳에 염증을 가라앉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 염증성 피부에 써요. 두피도 지루성 탈모, 지루성 여드름, 뾰루지에 써요. 기름기가 많이 있긴 하루만 머리 안 까면 떡이 되는 분들, 그리고 피지 냄새, 두피, 머리에, 머리에, 머리 민 냄새 나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빵 구울 때도 많이 들어가고요. 많은 유럽의 나라에서 사용했고, 최초는 18세기 때부터 고대 로마와 고대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이 캐로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딩하면 좋은 애션쇼 오일은 페퍼민트, 뭐, 스위페넬, 시나몬, 뭐그 다음에 지라늄 애션쇼 오일, 화이트 그리프프루트 이런 것들하고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향기가 이 카라웨이의 향기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처방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 특히 소화 촉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페퍼민트 대처 어떤 대체 의약품으로 재료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곳이 그래서 이 우리 페퍼민트 보면 음식의 원료나 어떤 약재의 원료를 많이 쓰잖아요 이 카라웨이도 사용하는데 특히 소화촉진이나 변비나 가스를 배출하거나 소화기 경련에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 이외에 모유량을 증가하거나 생리통 생리 불순을 완화하거나 거담작용, 살균작용, 한 곰팡이, 한 진균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마귀를 치료하거나 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효능들이 있고 통증에는 루마티스 간절염이라든지 통풍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고 눈을 좀 맑게 하는 효과도 있고 두통이나 통증관리, 등관리할 때도 쓰고 치통에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탈모입니다. <웃음> 지루성 탈모. 아, 나드, 나드 에센쇼를오일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 베이스 노트예요. 나드는 베이스 노트예요. 5 m 리고요 베이스 노트고, 어, 이, 어, 전성분은 시엽 감성 뿌리 줄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추출을 해요. 유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별칭이 나드, 우리 나드라고 그랬지만, 별칭 스파이크 나드, 감송, 감성, 감송향, 시엽 감송, 뭐, 다타만시, 뭐, 성유 나르딘, 머스크루트, 나르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별칭들이 있어요. 성경이면 나르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추출 방법은 수증기 중류법으로추출 하고요. 추출 부위는 뿌리에서 추출을 해요. 원산지는 네팔, 히말라야, 부탄, 네, 뭐, 티베트, 인도 동부 쪽에서 보호종으로 채취와 수출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희가 처음으로 수입을 했고요. 어, 보따리상들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외에는 어, 정식적으로 수입한 그 어, 기업이 저희가 처음이에요. 색상은 약간 초록빛 또는 갈색을 띠는 노란빛에서 갈색빛의 액체입니다. 어, 네, 잔향이 굉장히 오래 가는 편이고요. 향기가 약간 머스크향, 머스크향, 사향, <웃음> 네 사향 머스크향이라고 하죠. 사향과 침향 그 중간 정도 되는 조금 오리엔탈적인 향기예요. 네. 브랜딩하면 좋은 내셔셜 오일들은 뭐 사이프레스, 프랑키센스 제라늄, 버번, 주니퍼 벨리 라벤더, 미르, 오렌지, 로즈 오토, 베티버, 배추리, 파인, 일랑일랑, 세다우드, 마조람, 센타로드, 블랙페퍼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드는 유기농 인증을 안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고 아예 안 해줘요. 왜냐하면 야산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어,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나드초를 채취해서 추출했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서 같은 거 없이 유기농 인증서는 산이 재배해야만이 유기농 인증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나드는 야생이에요. 와일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퓨어 등급하면 은 어, 유기농 인증서가 있어야 되거나 와일드여야만이 어, 우리가 퓨어 등급이라고 합니다.